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늦었지만 오늘은 마스터리 빨리 올리는 법과 고지를 얻는 법 그리고 쇼케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터리는 도둑같은 애들을 잡는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요 사실은 다른 방법이 더 빠릅니다 바로 대량구매와 대량판매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알려드릴게요 현재 레벨은 다양한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이템 구매와 판매입니다 그럼 만약 이것을 최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레벨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것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카카를 이용하여 알려드릴텐데요. 준비할 것은 15만원가량의 게임돈과 주말에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 여기서 주말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게임 시스템에서는 주말의 경험지가 두배가량이 되기 때문에 주말 시간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상점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로카카를 99개씩 한 세트로 돈이 바닥날 때까지 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현재 보이는 장소로 가셔서 샀던 로카카를 전부 타시게 되면 이렇게 레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어때요? 참 쉽죠? 다음은 구조 얻는 법 관련입니다. 위에 설명한 대로 레벨을 올리면 이제 마스터리 1을 찍었을텐데요. 그러면 이제 보상으로 이타도리를 받고 고전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손가락 20개를 모으라는 퀘스트를 줄건데요.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서버에 사람이 5명 이상 모여야 하는데요. 20분마다 서버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은 4분의 1 확률로 임포스터 마냥 스쿠나의 권석을 받게 되는데 그 권석을 받은 플레이어를 죽이면 스쿠나의 손가락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스쿠나의 권석을 확인하기 위해선 이타돌이 고유 스킬인 큐스킬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큐스킬을 사용하면 플레이어들의 몸에서 불이 나오는걸 볼수가 있는데요. 이때 불이 빨간색인 사람은 임포스터이니 투표해서 죽이면 되고 파란색은 그냥 크루원입니다. 이제 다음 워슨이 고전한테 가면 고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実 術式判定, 아식이 한, 아식반아교수 領域展開無料空所ここは無加減の内側皮肉だよね全てを与えられると何もできず<笑> <無料空ション。笑> <笑><笑>